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인텔 13세대 리뷰입니다 제품은 인텔겐컴퍼니에서 대여를 했고요 뭐 이거 공짜로 받는 건 아니고 리뷰가 끝나면 은 제가 구매하기로 하고 대여를 한 겁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12세대랑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 와플빵 이거를 딱 열어버리면, 이렇게 와플빵 나오는 거죠. 이 안에 패키지 들어있겠죠. 이미 까었기 때문에 사실 패키지 비어있습니다. <웃음> 비어있고. 나머지 종이 패키지는 그냥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 쿨러는 없고요. 이 안에 CPU가 들어있겠죠. CPU는, 네, 이미 뺏었습니다. <웃음> 자, 이건 i5 패키징입니다. 싹다인테어 컴퍼니스 빌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 구매할 거고요 자 외형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바로 펴보면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12세대 대비 좋아지는지 보죠 안녕하세요 펴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요? 어 게임 플레이 영상이 없어졌어요 방금 패키지만 보여주고 바로 펴로 시작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영상이 좀 변경이 되는데요 게임 플레이 영상은 분리를 했습니다 왜 분리했냐면 이번에 저 이런 폴더가 네개나돼요 그러니까 13세대 VS, 12세대도 해야 되겠고 어, 13세대 VS, AMD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FHD만 하면 안되잖아요 QHD랑 4K도 해야 되겠고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보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라고 게임 플레이 영상 아예 나눠 분리를 해뒀습니다 궁금한 부분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그냥 제 설명만 들으셔도 되잖아요 물론 귀찮으면 표만 보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 영상 올리는 건 증거자료라서 올리는 것 뿐이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돼 있었는데 이거 이표 만들고 자막 딴 거랑 저 게임 플레이 영상이랑 합치면 화질열화가 있더라고요 화질열화를 최소한시키기 위해서 또 분리를 해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이 어느 방식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통합한 게 좋다면 은어 댓글 남겨주시고요 통합한 게 싫다 그러면 또 댓글 남겨주십시오 어, 어느 표가 많은지 보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13세대 리뷰, 게이밍 리뷰 집중해서 한번 같이 표로 보도록 하죠 일단 결론을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13세대는 땜빵 제품치고 너무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11세대 제일 맏형 12,900K와 그리고 13세대 제일 막내 13,600K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를 게임 프레임, 업체 띠치락이에요 뭐 롤, 로스트아크, 배그, 쭉쭉쭉 보면 은 이기는 놈도 있고, 지는 놈도 있어요 13세대가 이 i5가 i9를 이기는 게 있다고요 이기는 한목이한 절반, 지는 게 절반입니다 뭐 비슷한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7종 게임,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보면 만삼직 육0케이가 오히려 프레임이 높습니다 물론 저사양 게임까지 포함하자면 놀랍게도 소수점까지 똑같게 펭균 프레임이 같게 나옵니다 최소 프레임도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3프레임 정도 i5가 지긴 하는데요 어, 전세대 맏형이랑 싸운 거 치고는 3프레임이면 별 차이 안나는거죠 이게 1 4 0프레임 평균 프레임이니까요 그래도 성전님 i9 코어 빨이 있는데 작업성능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까봐 멀티성능 한번 볼게요 멀티성능 13600K는 만점정도 나오고요 12900K는 만1 0정도 나옵니다 시네벤치 돌렸을때도 27000대 24000정도로 3000점 조금 넘게 차이납니다 10% 약간 더 차이 나는거예요 그리고 싱글 성능은 13600K가 조금 더 빠릿빠릿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거의 11900K와 싸울만하게 나왔다 막내가 그렇죠? 에이 송전님 이거 11세대 때도 그랬잖아요 11세대는 사실 10세대보다 역행했는 진짜 모래낭비라고 부를 정도로 잘못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12세대는 역대급으로 잘 나온 제품이고 그거랑 비교했을 때 막내랑 어, 그때 대장이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12900K, 그잘 나온 12세대 대장이랑 1 3 6 0 0 k 13세대 막내랑 게이밍이든 작업이든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땡빵 제품치곤 너무 잘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격적으로 비교하면 체감이 확될 텐데요 12900K는 초기에 거의 80만원 정도 나왔다가 가격이 내리고 내려서 지금 7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근데, 13600K는 아마 40만원 후반에서 50만원 초 정도로 나올 텐데요. K4 사면은 40만원 중반도 볼수 있을 겁니다.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근데, 20만원 넘게 차이 나는, 혹은 3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13600K가 똑같은 성능을 보여준다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달 전부터, 12900K랑 12700K를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CPU 가성비 비교표에서도 얘기했었고, 월간 견적에서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는 한 3개월 전부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달 전에는 제가 이 값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어, 최상위 인텔 CPU 사지 말라. 라고 그리고 결론은 지금 보시는 바. 어, 이거 뭐 대장하고 비교했을 때도 밑에가 이기니까 그러면 중급 정도 들고 오면 확연하게 이겠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1900K VS 13700K입니다. 게이밍? 지는 게임이 없습니다. 최소 프레임은 평균 프레임은 당연히 다 이깁니다. 당연히 다 이겨요. 똑같은 베이스에 캐시 늘어나는데다가 클럭도 더 올라가는데 질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 1% 프레임이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42대 160이라서 18프레임이나 차이 납니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분명히 훨씬 부드럽다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값이 나옵니다. 평균 프레임도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거 봤을때는 게임 용도는 확실히 13700K가 12900K보다 좋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멀티 성능은요? 멀티 성능도 보시다시피 3000점 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i7이 i9을 이겼다 봐도 되겠네요. 싱글 성능도 100점 정도 앞서고요. 전력 소비량은 서로 비슷합니다. 전력 소비량이 꽤나 이번에 증가해가지고 i7 급이 i9 만큼 먹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코어 숫자가 비슷하니까요 그 온도도 온도 조금 더 높아요 이 클럭을 땡겨 올러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물론 이거 뭐 6도 오차범위 있을 테니까 한 6도 차이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사야 되는 쿨러가 바뀌진 않습니다 어차피 뭐 공랭대장급으로 아삭아히 버티거나 아니면 순냉3년 써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공랜 대장급 쓰려면 이제 좋은 보드대 수율 좀 좋은 전압이 낮은 c p u 뽑으면 공랜 대장 쓸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닌 사람의 마음은 3열 수능을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딱 봤을 때 전력 소비가 조금 늘었는 거 제외하기에는 확연하게 전세대 i9보다 현세대 i7이 좋다 신형 i7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i9끼리 비교하면은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게임 프레임 얼마 올라갑니까 거의 15 프레임 올라가요 멀티 성능은요. 만 삼천 0점 올라갔습니다. 30% 가까이 올라갔어요. 싱글 성능도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전력 소비량이 월등히 늘긴 했어요. 8, 9 0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CPU 온도가 3년순에서도 100도 인접을 찍습니다. 여러분 아마 무슨 클러스냐에 따라 다를텐데 90도 초 중반에서 100도 정도가 찍힐 겁니다. 시네벤치 돌리시면요. 어 그래서 발열은 솔직히 커버를 못 쳐주겠는데 어찌됐던그 전기 먹는 만큼 발열이 증가한 만큼 성능은 확연히 전 세대 12900K보다 13900K가 좋습니다. 좋아요. 땜빵 치고 진짜 잘 나왔다 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준님은 어느 제품이 이중에 제일 잘 나왔다 고 생각해요? 저는 단연코 i 7이라 생각합니다. 확연하게 게임 프레임이 전 세대 제품들보다 좋고, 멀티 성능도 전 세대보다 소폭 좋고, 전선비도어도 합리적이고, 온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니까, 저거 사시는 게 아마 여러분한테는 제일 괜찮을 거예요. 가격들어 봤을때도 12900K와 거의 동일한 가격살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그럴거야 어, 그러면은 뭐 신형은 비싸졌네요 그럴텐데 12900K는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됐고 끝물이라서 재고 처리한다고 가격이 조금 내려간거고요 13900K나 13700K 이런것들은 가격이 안올랐어요 달러가격이 그대로인데 책장가가 근데 환율이 올라가죠 가격이 오른겁니다 신형 막 나올 때는 약간의 거품도 붙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할인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 좀더 비싸게 느껴지는거지 실제로 이거 두개랑 이거 두개랑 msrp 달러가격 책정은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요거 가격대까지도 올거예요뭐그 시간 좀 오래 걸리겠지만요 한 환율이 안 내려오는 상안 내려올 수도 있고 환율이 내려온다 쳐도 환율 내려오고 뭐몇 개월까지 걸릴 거예요 어쨌든 미국인은 이렇게 생각할거야 어휴... 가격 비슷한데 성능 대폭 올랐네 괜찮네 라고 생각할겁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소리를 못하는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AMD랑 비교해보겠습니다 AMD 성전이님 5800S 3D는 계속 사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얘랑 얘랑 실 구매가가 비슷하거든요 13600K가 전력소비량이 꽤나 올랐어요 한3 4 0 w 올랐기 때문에 기존 i5보다 얘가 한 드라이브 모습에 들려있는 B660, 20만원 가까이 되는 보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5800 3D든, 아시다시피, B450, 박퀴포 이런 거 써도 돼요. 물론 지금 그 보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울며 겨자먹기로, 대충 10만원 중반대, 보드는 사야 됩니다. B550M 프로 o 같은 거. 네, 그렇게 쳐도, CPU 가격에서 얘네 둘이가 한, 5만원? 5만원, 7만원 밖에 차이 안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드가에서 그게 상세가 되죠. 실 구매가는 얘랑 얘랑 비슷하겠죠. 근데 게임 프레임 보면 어떻습니까? 어? 아5 8 0 0 3 d 가 이기네요. 최소도 이기고 펭귄 7종 게임 평균 10종 게임 평균 둘다 이깁니다. 물론 얘는 작업용도는 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게임용도로 봤을 때는 5 8 0 0 3 d 가 신형과 비교해도 별로 밀리지 않아요. 맞죠? 물론 뭐 i7급하고 비교하면 밀린다 그럴 수 있는데 i7 쿨러 보드 CPU 가격 생각하면 실 구매 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5800 3D는 살만 했던 겁니다. 제가 이 값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도 괜찮다라고 답변을 해드린거예요 샌뱅이든 아니면 뭐 녹방이든. 근데, 기존 젠3, 5600, 5600X, 5800X, 5700X, 5950X, 5900, 요런 애들은, 어... 좀 별로입니다. 좀별로해요 지금 얘 160프레임에 200이죠 그나마 얘가 5950X 라서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딴 애들보다 뭐 프레임 잘 나온 애들하라고요 근데 여기 어떤 놈도 160대인 놈이 안 보여 여기서 200딱 떨어지는 놈 없어 그냥 프레임 제일 안나 심지어 1% 프레임도 110이라서 뭐. <웃음> 물론 얘가 처음 나올 때는 경쟁 상대가 10세대라서 10세대는 압도적으로 잘 잡았거든요 멀티 성능이든 게이밍 성능이든 근데 지금 와서는 나온지 좀 됐는 제품이잖아요 이제 2년도 넘어서는 제품 아닌가요? 어, 그쯤 된 제품이다 보니까 예, 네. 이제 2년쯤 된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요새 나오는 CPU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다 그리고 해상도가 4K급이 아닌 이상은 5.0.5X를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4K라 해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흔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은 젠포입니다 젠폰인데 젠폰은 막내하고 대장만 넣었어요 대장! 일단 12세대보다는 괜찮다 멀티성능도 12세대보다는 괜찮다 근데 13세대랑 비교하면 게임에서는 좀처진다 그나마 요 i5 것만 살짝 이기지 i7, i9한테는 좀 이기기 어렵네요 그래도 나름 준수한 편이에요 크게 안 밀리니까요 이게 프레시디인거 생각하면요 캐시디나포 k 가면 좀덜 차이 나겠죠 그리고 멀티성능도 봤을 때 13세대 12900K랑 비교하면 별로 안밀려요 근데 나름 잘 나왔어요. 내 네, 그래서 맨날 잘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가격이 안 좋아서 사지 말라 고 그러는 거지. 얘가 70만원만 되면은 솔직히 못살건 아니거든요? 이제 B690 좀 저렴한 것도 30만원, 20만원 후반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랑 요거랑 조합해서 뭐 작업용도로 쓴다. 이게 한 7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못살게 아니에요. 근데 100만원이니까 못 사는 거지. <웃음> 이게 가격 좀 내쳐야 됩니다. 팔 생각이 있다면. 어, 요밑에 거는 원 CCD라고 적혀 있는데요. 원래 그 AMD는 CCD가 이제 상급 CPU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세히는 안 하고 까서 보면은 CPU 여기 CCD라는 게두개 있고 밑에 IO d i 이가 있는데 IO d i 이는 코어가 아닌 언 코어 부분 다들어갈때 생각합니다. 뭐 시스템 에이전트의 입출력 뭐 센서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연산하는 코어는 이 부분들이죠. 이 CCD 하나에 8 코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 코어 플러스 8 코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둘이, 캐시랑, 뭐, 코어 간에, 연결을 하려면은, 이, 인피티 패브리라는 인결 구조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좀 느려요. 비교죠 느리기 때문에, 요걸 하나 완전 지워버리면은, 7700X 클럭이 더 높은 버전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프레임을 증가한다고 그러길래,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 하나 못쓰게 비화상하고 해보니까, 보통 프레임이 떨어져요. 최소 프레임도 떨어지고 캐시 공유를 못 하니까 아무리 딜레가 생겨도 캐시를 두 배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한가 봐요. 어, 보통 프레임이 이렇게 쭉쭉 떨어져요. 근데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이 증가하는 걸 봤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상구지 토탈로 토탈로 증가했고 디비전은 증가하더라고요. 얘 최소 평균둘다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디비전 같은 경우는 한10 프레임 정도로 좀 의미 있게 올랐고 상구지 토탈로도 뭐6 프레임 정도 증가는 하긴 하더라고요. 얘는 최소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근데 대부분 게임에서는 손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게임만 한다 하더라도 ccd 끄지 마십시오 <웃음> 그냥 키고쓰십시오 어, 7950이나 7900 샀는데 ccd 하나 비활성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어, 그런 글이 인터넷에 있었는데 특정 게임만 어, 프레임이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7600으로 봤을 때는 7600의 게임 프레임은 놀랍게도 14600개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비교하면 은 좋은 싸움이 될것 같았어요 같았는데 멀티 성능이 13600K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것은 아예 비교도 안 되고요 싱글성능 소폭질하는데 이건 별 상관 없는데 게임 프레임 비슷한데 멀티 성능이 이렇게 진다고?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된다? 7600X를 1 3 6 0 0 k 보다 싸게 팔아야겠지 근데 13600K는 KF라는 것도 있으니까 걔네들은 뭐 40만원 중후반 아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7600을 30만원 중반 중단 중도에 팔아야 의미가 있지 맞죠? 근데 보드 가격까지 생각하면, 그럼 저는 30만원 초에 팔아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서 못 파는 거지, 사실, AMD에 젠포가못 나온 건 아닙니다. 비교해봤을 때는, 오, 그래도 13세대 얼추 따라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 게임 프레임이라든지. 다만, 가격이 너무 안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 젠포 리뷰할 때 사실, 인텔 CPU가 있었어요. 아니면, 인텔 CPU의 값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다보니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를 못한거예요젠포을 사라고 <웃음> 잘 나오긴 했는데 각이 안맞다고 자꾸 강조했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사지 말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FHD 메모리 오버하지 않고 메모리 클럭을 맞춰서 한번 봤습니다. 5803D만 0 여전히 살만한 제품이었고 나머지 AMD는 전멸이었어요. 12세대도 전멸이고 13세대가 확실하게 가성비나 성능면이나 다 좋다고 느껴지네요. 레모블 어,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단 AMD 뭐스3는 D4밖에 못 쓰니까 D4로 3700레모를 하고요. 나머지는 엑센 p 메모리로 동일한 램타를 맞춰주고 돌렸습니다. G 스킬 메모리 썼고요. 그렇게 돌리니까 올라가는 비율이 비슷해요. 여기에서 뭐몇 프로 추가되는 게다 비슷해서 결과값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젠3 형제들은 메모리 오버해도 프레임이 얼마 안 올라가요 얘네들 지금 5프레임 정도 올라갔거든요 3프레임 5프레임 올라갔어요 퍼센트로 2프로 정도 밖에 안 올라갔어 근데 위에 보면 인텔은 10프레임 정도 올라가니까 5프임 정도 올랐죠 여기도 10프레임 정도 올라가니까 그보다더 크게 올라가거나 15프레임 정도 아, 1 0프레 정도 올랐죠 어, 젠4도 그 정도 오르거든요 젠4도 보면 올라는 값이 10프레임 정도는 올라가죠 10프레임 이상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은 비율적으로, 얘랑, 얘랑,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레모버하면 비율적으로 똑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레모버 하는 게 크게 효과가, 뭐, 누가 누구를 이겨서 역전한다거나 이 정도까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성능이 낮은 i5군이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일단, 이 버려졌는 폭이 확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고만한 차이는 났었어요. 근데, 아, AMD 이두 시리즈는 레모업을 해도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그래도 역시 5803D는 죽지 않았다 5803D랑 13900이랑 비교했을 때 고사양 7종 게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저사양 게임 10종 포함하면 고소 조금 지는거예요 12700이랑 아, 13700이랑 비교하면 5803D가 이제 흡사하게 나옵니다 흡사하게 나오죠 최종 프레임이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803는 아직도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던 겁니다 <웃음> 살만하니까 근데 가격 조금만 내렸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자꾸 올리고 있더라고 아 12세대, 13세대 격차는 똑같이 벌어지니까 굳이 재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12세대 QHD에서 극한 오버해봤자 409급쯤 되면은 4... 3090이나 뭐 3080에서는 당연히 격차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4090급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FHD든 QHD든 오버해봤자, 13세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누굴 따라온다? 5800 3D를 어느 정도 따라오긴 하겠네요. 12세대가. 자, 그렇게 보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레모버는. 그 다음에 QHD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QHD는, 음, 3090 쓰면은 이 값이랑 다를 거예요. 아마 얘네들이 상당히 근접할 겁니다. 근데 4090 쓰니까, FHD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한 봅시다 왜 별반 차이가 없냐 일단 5800X 3D 한번 보자 5800X 3D랑 11900K랑 게임 프레임 맞먹는다 그 아까 FHD도 그랬죠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고 그리고 7900X랑 누구랑 비슷합니까? 아좀 많이 따라오긴 했네요 13700X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AMD CPU도 게임의 성능이 안나는거 아닙니다 상당히 괜찮게 나와요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또 이제 13600이랑 7 6 0 0은 QHD에서 또 게임 프레임 크게 차이 안나요 물론 최선은 AMD가 좀 지긴 합니다만 평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젠퍼가 못나온건 아니랄까 가격이 못나왔을 뿐이지 제품은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꾸 제품은 못나왔다 그러시는데 제품이 못나온게 아니에요 가격이 너무 안나와서 그렇지 아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QHD에서는 12600이랑 12700을 빼긴 했는데요 음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차이 날겁니다 4090이니까 저 위에 FHD랑 이걸 봤을 때, 야, 요건 이제 i5가 조금 더 게임 프레임이 긴다고 해도 되겠네요. 13600K가. 아, 물론 뭐, 램모 하면 또 근접해야겠습니까만. 13세대의 게임 프레임 확실하게 잘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590X는 여기서도 좀 노답이다. 제일 형이 이런데 요 밑에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5600 같은 거 넣고 4090 쓰겠다고?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4K 갈게요. 4K 유저도 맨날 하는 말이 이거더라. 4K 되면 별로 차이 안 난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2900K랑 한번 보겠습니다. 12900K가, 자, 13세대 이길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그나마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13700이나 13900이 확실히 잘 나옵니다. 자, 5800 3D. 아, 5800 3D도 4K 되니까, i5랑 노네요. 제가 느낀게 있는데 프레임이 안나면 안날수록 인텔 제품군이 평균 프레임이 높게 뽑힙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최대로 뽑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AMD가 얼추 따라가는 걸볼수 있는데 프레임이 100도 뽑을까 말까 한 수준까지 내려가면요 은 대체적으로 인텔이 잘 나와요 그래서 5 8 0 0세대가 4K까지 가버리면은 사실 13600이나 13700, 1 3 9 0 0에 비교했을 때 살짝 처지거나 13600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5800SD 못살 제품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가격 구성 자체가, 이제, 보드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13600K보다도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비슷한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 물론, 작업을 한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13600K가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근데, 기존에, 여러분, 비오0 보드나, B40 보드 갖고 있을 때는, 게이밍 용도로 5800SD가 업그레이드기참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사도 괜찮다 그랬던 거예요. 5,950은요 5,950은 여기서 뭐 어느 놈하고 비교해도 좀 차이 많이 나죠 이제 최종 프레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제일 적게 차이 나는 애가 8프레임 차이입니다 7프레임? 이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요거 그 7,600 막내 빼고 보면 얼마 차이 납니까 10프레임 다 넘죠 10프레임 다 넘으니까 포켓스 차이 좀 나죠 10프레임이 적은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평균 프레임 160인데 거기 10프레임 올라가면 얼마인데요 수치가 뭐한 8% 차이 나는거지 7% 7% 8% 차이 나니까 아 그럼 체감 안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최소 프레임만 봐도 얘네 108인데 130 130 130 130 140 140이에요 20 30 차이 나죠 이거 모를것 같아요 여러분 안써보셨서 자꾸 모른다 소리 하는거예요 써보면 알아요 분명히 이제 젠3는 지금 나오는 최상위 글카스계에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포켓을 가더라도요 다만 이제 12900K를 여러분이 아니면 혹은 12700K를 극한으로 오버한다 4K에서 12900K하고 12700K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옛날 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극한으로 오버하면은 사실상 13세대한테 비교해도 별로 안 밀릴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최소 프레임이 얼마 차이 안나죠 그럼 평균 프레임만 조금 더 당기면 되는데 평균 프레임도 얼마 차이 안나요 이거 3프레임 10프레임 14프레임 차이인데 이 정도면 램 오버하면 옳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세대 i7, i9 갖고 계신 분들은 게임밖에 안 한다고 했을 때 굳이 13세대 살 필요는 없습니다. 4K 기준으로는요. 다만 QHD나 FHD 기준에서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거를 좀더 편하, 보기 편하게 제가 도표시켜봤어요. 화 FHD에서 1 2 9 0 0 1 3 9 0 0은아 거꾸로네. 13900-12900은 14% 차이 난다. QHD에서 똑같이 14% 차이 난다. 근데 u h 대가니까 8% 차이 나더라. 근데 이 8% 차이가, 레모버 하면은, 어느 정도 좁혀져요. 그래서 한 2, 3% 까지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이건 극한 레모버 했을 때예요 어죽지 않게 뭐 6,000 이렇게 했을 때 얘기가 아니고, 7,000 정도 땡겼을 때. 7,000 정도 땡겼을 때. 세블랜드가 좀 잡아줬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웃음> 한 4, 5% 차이 나기는할까요 어쨌든, 굳이 12세대 최상위 제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게이밍 때문에 13세대 가는 거는 돈이 좀 아까울 수 있어요. 물론, CPU만 바꾸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쿨러하고 보드 그대로 호환되고, 생각보다 차이 별로 없는데요. 나는 갈래요? 하는 것도 말리진 않을게요. 왜? 12세대 중고로팔면 꽤나 비쌀 겁니다. 인텔은 중고가 방어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13600K, 13700K, 뭐, 1 3 9 0 0 k 의 서로 격차는, 13700하고 13900은 별 차이 없어요. 3% 차입니다. 근데, 13600이랑 13900은 10% 넘게 차이네요 그래서 i5와 i7 i5와 i9의 등급 차이는 확실히 있어 보인다 게이밍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고성능 글카를 쓴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13600K도 1 2 9 0 0 k 랑은별 차이가 없다 13900K하고 아, 5 8 x 3대하고 비교해보니까 와 상당히 비슷하더라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590X는 <웃음> 27%가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거는 웬만하면 이제 슬슬 놔줍시다 7950도 8% QHD도 거의 비율 차이가 없어요 맞죠? 여기서 차이나는 거 비슷해요 색깔 일치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십시오 거의 일치합니다 왜? 4090이기 때문에 4090은 QHD에서도 아주 높은 프레임을 뽑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UHD가 하니까 서로 격차가 꽤나 많이 줄었죠 24% 차이나는 게 14%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긴 합니다 7% 차이나는 게 5% 이걸 램오버하면 이제 한 3% 교체까지 줄어들겠죠 5% 차이나는건 이건 램오버해도 안줄어들거예요5 8 0 0 3D가 램오버 영향을 별로 안받기 때문에 근데 11900하고 13900이 한 8% 차이났던거는 램오버하면 줄어들겠죠 한 3% 4% 차이까지 그렇게 줄어듭니다 아 그래서 최종결론 이렇게 얘기할게요 음 12세대 상급 제품 쓰신 분들 게임만 생각한다 쳤을때 3000시리즈 글카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가지 마십시오 다만 4080이나 4 0 9 0정도쓸 생각이 있고 해상도 4K에서 극한오버까지 하는 이런 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싶으면 은 13세대 12세대 중고처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드가 호환되니까 램도 호환되고 다호환돼요다 호환되니까 사실상 드는 비용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통째로 갈아파야 된다 그러면 은좀 말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젠퍼랑 비교해서 살만한가요? 그러면 당연히 젠퍼보다 13세대 사야되겠지 정상적이라면 보통 13세대 살거야젠퍼는 가격을 내려야됩니다 12세대는 이제 못팔것 같아요 저는 뭐 재고도 안갖고 있으니까 이미 옛날부터 안팔고 있었는데 그나마 12600K만 팔았거든요 근데 12600K 하고 비교했서도그 가성비가 확실히 12600K가 좋다는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저게 한 8만원 싸더라도요 어... 이제 뭐, 신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웬만하면 13세대로 보통 다살것 같아요. 13세대 i5, 뭐, i9, 요 정도로 사고, 그 외에 이제 살수 있는 CPU는 뭐, 5600. 5600이 20만원이라서, 여기 있는 애들하고 사는 가격이 아예 다르거든요? 5600은 여전히 잘 팔릴 것 같고, 5800 3D는 기존에 AMD 보드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가볼만 하고,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잘 몰랐겠지만, 집에서 방송하는 컴퓨터, 만삼스 7 0 0 k 로 바꿔놓은지 좀 됐어요 생방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히 버그도 없고 영상편지 빠르게 되니까 좋더라구요 빠릿빠릿하고 여튼 13세를 리뷰 여기서 마음을 짓겠습니다 뭐 자극같은 부분은 좀 아쉬웠겠지만 그냥 수치로 보여주고 마니까 그거는 뻘짓는 영상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제 게이밍을 좀더 빡세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문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한 2-3일 뒤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b y 바이